자, 무료 뽑기부터 하겠습니다. 50회. 무료. 이번에 그 이벤트로 5 0뽑준 거거든요. 두루루루루. 아 근데 나 지금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느낌인데 2 0뽑 어! 바뀌다! 이거다! 3단계다! 3단계 이거 상자 바뀌는 거다 잇. 아니 너도 영웅은 아까 일찍 나왔어 <웃음> 픽둘자 아주 좋은 픽뚤 자 30번째 갑니다 음, 좋아요 30보 아십 무료보 진짜 갓아 용서 못해, 용서 못해. 마지막 무료 보기, 어, 3단계, 3단계 마지막 무료법에서 과연 그가 나오나? 아, 뭐 앞에 있냐? 어, 핏줄 아니다. 있다 있다 있다 여기있네요 아이가 있습니다 자, 자 일단 자 영웅은 뽑았습니다 일단 영웅은 50뽑으로 <웃음> 50뽑 아 장비 뽑기는 몇회 만에 가능할지 자, 첫복 갑니다. 10뽑 어? 얼마? 용서 못해? 용서 못해? 용서 못해? 기품의 스태프 에지의 결혼반지 이온 캐논 위 방패 허리꽃 반지 얼마? 진짜 <웃음> 그만 줘두 아. 번째 두번째 2단계 박스 네저기 무기입니다 아, 문어 두 마리 나왔고요 네번째 2단계 아, 가슴이 아프다 아, 무기 뽑기 너무 힘들다 제발요 아니, 무기 폭기 무기 포기... 계속 이 나와... 지금... 어. 도장 좀 찍어주세요... 자세히... 이제 50분... 벌써 50분이야... 아. 음. 나는, 행복할 수가 없는 건가? 왜? 왜? 난 행복할 수가 없어. 왜? 왜? 제발! 이번엔, 이번엔 이번에는 설마 이번엔 또 이러진 않겠지? 시급주의 아, 왜 바로 앞에 있냐는데? 하나. 만 이야 이거는... 삑돌... 복지 말라는 게 아닐까? 이건 60복, 무기 60복 합니다. 아, 무기 60복? 진짜 오늘 지옥파이시네7 0보 공주님의 가오 그런거 믿지 않아 공주? 나한테 해준게뭐야 어? 나한테 해준게뭐야 이게 백0인가 이제? 1 5 0 아니야 아니, 두번더 할래 8 0 보하지만 하자, 백보까지만백보까지만 백백백백, 백보까지만. 백백 백백복, 백복, 백복, 백복, 백복, 백복, 백복, 백복, 용사법대 <웃음>